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08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명령어 형식에서 첫번째 바이트 기능이 아닌 거 같습니다 명령어 인스트럭션 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 앞에 op 코드 부분과 오퍼랜드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지죠 그렇다면 이 앞에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op 코드 라고 그랬죠이 op 코드 어, 뒤쪽은 지 뭡니까? 주소를 나타내는 이제 어플랜드가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 즉, 그, OP 코드의 기능이 아닌 걸이물어봤는데 거기는 이제 제어 기능, 자료 전달, 함수 연산 기능이 있죠. 자료 이제 주소 지정 기능 없다고 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불리엣의 기본 법칙입니다. 바르기 표현한 거. 이 가로 위치를 바꿔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환법칙입니까? 결합법칙입니까? 그렇죠. 가로 위치를 바꿔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합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에 기억되는 건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오 p 코드가 되겠죠. 명령어는 오 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이 된 거죠. 앞에는 이제 오 p 코드입니다. 4번에 f c d 계예존 비트는 몇 비트를 갖는가 그랬는데 이건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fcd가 존 비트는 4비트가 되겠습니다. 잘 외워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아,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며 명령의 피연산자 부 명령의 피연산자부에 피연산자의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연산자 값그 자체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주소 지정 방식을 물어봤죠. 명령, 인스트럭션이 오피코드 오퍼레이드가 있는데 뭐예요? 이오퍼레이터 있는 값이 실제 값이라는 얘기죠. 메모리 참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뭘다물어 보시 습니까 레스트 지정, 직접 주소, 즉시 지정, 간접 주소 지정 방식. 물어보셔야 돼요. 즉시 주소라고 보셔야 되죠. 이미디아트이미디아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이번엔 예, 다음그림의 논리로 해서 ABC에 대한 출력 Y값을 의 물어봤는데요. 이거 이제 논리식으로 이제 게이트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는 엔드 게이트 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오와 게이트에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플러스를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이트는 뭘 나타내나요? 그렇죠. A와 B를 엔드로 연결한 거니까 A, B 이렇게 표현하고. 밑에 있는 게이트는 이제 B를 부정하고 C를 이제 고급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B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예, C를 고부로 표현했고, 이두 개를 어떻게 했나요? 됐죠? 예, 더 했죠? 이렇게 표현된 거몇 번에 있습니까? 예, 1번에 있군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 입력 회로에서 A가 1, B가 1일 경우에 합과 자리 올림을 나타내죠. 합은 A와 B를 익스클래시오가 있고, 에, 자리 올림은 이제 예, 고부로 표현했죠. 반가산기죠. 자, 여기서 이제 A가 1, B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1이면 스 클래시 5가니까두개 입력이 다를 때만 1이 되니까 이거는 0이 되죠. 입력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늘 엔드게이트 고비니까 1, 1 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썸은 뭐가 된다? 썸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자리 올리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죠. 2번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CPU에서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제어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고 유지하기에 채워들로서 실행 중인 CPU의 상황 을 나타낸다. 뭐라고 합니까? 상태레스터, PSW라고 부르자. 예, 1번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영 주소 명령은 자료시 어떤 자료구조를 이용하는가 했죠. 영 주소는 이제 스택, 트리, 큐, 대기 중에 뭡니까? 예, 스택이 되겠죠. 영 주소는 스택 스텝, 연산이 스택에서 이루어진다. 일 주소는 누산기, 이 주소는 예. 범용 레스터죠. 피연산자의 값이 보존이 안되고 3지선은 보존이 됐죠. 이 특징들을 하나씩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은 발의가 설명한 거고 그랬죠. 1번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 이게 뭐예요? 명령 레스터죠. IR이죠. 주기억장치 번지 번지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MAR이 대한얘기이군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한다 이게 정답이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고 연산의 결과를 2, 수로복원한다 뭐 누산기 정도, ACC 정도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자, 11번 문제 보니까 10진,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8진수 2, 3, 4를 16진수로 바꿔라. 다른 진수에서 다른 주로 진수로 바꿀 때는 뭐가 기준이다? 2진수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8진수를 일단은 뭘로 표현이 됩니까? 이진수로 표현됩니다. 8진수 2, 3, 4를 이진수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가중치죠? 그래서 1, 2, 4죠. 1, 2, 4, 4, 2, 1, 4, 2, 1.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렇다면 4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1이 있어야죠. 1, 0, 0 이렇게 표현돼있고 3이 되려면 2와 1을 더하면 3이 되니까, 0, 1, 1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여기는 2가 되려면 0, 1,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진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010, 011, 100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꿔줄 때는 몇 자리씩 우리가 묶어줬나요? 그렇죠. 네 자리씩 묶어줬어요. 네 자리씩. 이니까 1, 2, 4, 8. 1, 2, 4, 8. 4, 8 더하면 얼마입니까? 12. 12는 16진수로 우리가 뭐로 표현했죠? C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1, 2, 4, 8. 이라고 8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9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있는, 뭐가 정답이다?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죠. 그래서,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를 변경할 때는 뭐가 기준이다? 이진수가 기준이니까, 이팔진수를이진수로 먼저 표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진수를 16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4자리씩 묶어서 표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의 제어 부분에 의어서 해독되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스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이용한다. PC, IR, MAR 뭡니까? 또나뭐 있나요? m b r 뭐가 답이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현재 실행 중에 명령을 기억한다고 했으니까 아, 당연히 뭐예요? 명령 레스터 IR, Instruction 레스터가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진수를 연산하려고 했군요. 이진수에 연산하라 했으니까 이진수 아, 10, 10, 11여기다가뭘 빼라고 랬나요여기다가 11, 0, 1, 1, 1 0, 그 다음에 0, 1, 이걸 빼라는 거죠. 1, 0, 1, 이거 빼라니까 이래서 1 빼면 얼마입니까? 0이죠. 1에서0 빼면 얼마인가요? 1이죠. 그 다음에 0에서 1 빼면 0이고. 이에서1 빼니까 얼마라고요? 0이죠. 그 다음에 0에서 1을 못 빼죠. 이거 이준수 연산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 가져와야 돼요. 뭘 가져오는 거죠. 앞에서 하나 가져오면 1을 가져온 겁니다. 이래서 1 빼니까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하게 되면 1, 0, 0 1,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예. 번입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아, 프로그램의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될 수 있는 성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용성,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다 뭐가 있다는 얘기죠? 호환성이 있다는 얘기죠 3번 정답이죠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출력 장치를 제어할수 있는 건 뭐라고 합니까? 디플렉스, 멀티플렉스, 채널 레지스터 채널, 셀렉트 채널 동시에 여러 개의 근력센치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럼 뭐요? 멀티플러 천화. 이렇게 보셔야 되죠. 정답 2번입니다. 16번. 요거를 이제 간략화하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배분했다가, 곱했다가, 어떻게합니까 공통인 것을 묶어주시면 되죠. 써볼까요? A, A, B. 앞에 보면. 뒤쪽으로 곱하면 뭐가 되나요? 아, AC가 되죠. 근데 이 AA는 뭐가 되나요? AA는 A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냥 A죠. 그냥 AB 플러스 AC죠. 자 여기서 이제 공통은 a니까 a를 앞으로 끌어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표시된 질표가 나타나는 논리로 를 물어봤죠. 단, 입력은 a b 고 출력은 sum과 carry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sum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력 ab고 sum, carry 중에서 sum은 합인데 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B가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불이 들어갔죠. 이 사, 합은 뭐란 얘기예요? A와 B를 뭐 했다는 얘기죠? e x 크 l 시 s i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A와 B를 어떻게 했죠? 곱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합은 A와 B를 e x 클 l 시 s i 했고, 자리를 넣으면 A와 B를 곱으로 표현했다. 이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반가산계죠 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정답이 되겠죠. 2번에 반응과 삼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비트 또는 특정 문자를 삭제할 때 사용되는 연사 OR, AND, MOVE, c o m p l e m e n t o r 제 특정 문자를 뭐할때 쓰나요? o r 제 추가할 때 쓰는 거였죠. 추가. 그 다음에 2번에 AND가 정답일 것이고 삭제할 때는 뭐예요? AND. 그 다음에 삭제되는 비트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마스크 비트라고 했죠. 마스크 비트. 그 네, 다음에 이제 마스크 현상과 관련이 깊은 건 엔드 현상이죠. 기억하시고 무브는 뭐였어요? 모두 이동한다 그랬죠. 이거는 무브는 모두 이동한다. 한 비트씩 이동할 때는 시프트였고 컴플리먼트 이건 뭐였나요? 보수를 취하는 거죠. 0은 1로 이런 영어로 바꿔주는 거였죠. 정답 2번입니다. 아, 19번 문제 보시면 기억장치의 맨 처음 장소부터 1바이트마다 연속돼 16진수로 16진수의 번호 16진수의 숫자로 되, 숫자로, 숫자로 구현하는 번지를 뭐라고 합니까? 심볼릭 앱솔 s 트 l u 티브 e l a t 이렇게 되는데, 어있심 s 릭이라든가 m 모닉은 기호 번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호 번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앱솔 s o l 이게 정답이죠. 기억 장치 16진수로 이렇게 할당된 번지를 이제 절대 번지 앱솔 s 트라고 하죠. r e l a 는 r e l a t 는이건뭐 상대 번지 정도 되겠죠. 상대 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시 스템의 중앙처리 장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회로로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입 뭐라고 했습니까? 아르스 a 로직 유니트. 이게 뭐예요? 이게 연산장치죠. 연산장치. ALU라고 우리가 불렀죠. 연산장치고. 메모리 유니트, 뭐 기억장치. IO 유니트, 출력장치 Associate Memory 유니트. 이건 뭐 연관 기억장치라고 되겠죠. 그래서 기억된 내용을 통대로또 다른 내용을 참조할 때 쓰죠. 산수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면 뭐라고 보셔야 돼요? 1번에 아레스멧 로직 유니트 ALU 보획시죠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광연회라든가 세미나 연구 발표, 교육안등과 상대방에게 보가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 뭐라고 했습니까 DBMS, 스프레시트, 프레젠테이션, 워드 프로세스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2번 정답이고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템의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Degree, Schema, DBA, DBM 뭡니까? 그렇죠.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죠.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다음 SQL 검색문의 의미로 올바른 거랬습니다. Select, 별표, From 학생. 이건 뭐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어 있나요? 3번에 보시면 학생 테이블에서 전체 레코드의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답 3 번입니다. 입사 번에 프레젠테이션의 용도로 가장 거리가 먼거 그랬죠. 기업체의 설명회 또는 신제품 발표에, 기업체 내의 부서별 세미나 자료 작성, 기업체 내의 통계 자료 계산, 학습용 교육 자료 작성. 여기 보면 통계 자료 계산은 뭐할때 쓰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거는 스프레드시트, 스프레드시트, 스프레드의 기능이죠. 스프레드시트. 스프레시티 기능이죠. 엑사과 같은 스프레시티 기능이죠. 네, 3번 정답입니다. 에, 25번 문제 보시면 테이블을 삭제할 때 쓰는 SQL 명령을 물어봤죠. 우리가 튜퍼를 삭제할 때는 delete를 쓰고요.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drop이라는 명령을 쓰죠. 네, 2번 정답이죠. 네. 그 다음에 26번에 SQL의 문의, 다음 SQL 문의 실행 결과를 가장 올바르게, 올바르게 설명한 거그습니다 drop table, 인사, cascade, cascade. 드라이브션은 두 가지가 있었죠. 아, 지금처럼 이제 cascade 하게 되면, 네, 테이블을 삭제할 때 관련된 테이블을 어떻게 하죠? 같이 삭제하는 거죠. 그 즉, 이번에 있는 인사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모든 테이블을 함께 삭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것처럼, 인사 테이블을 참조 중이면 삭제하지 않는다. 제한 삭제하겠다. 이때 쓰는 옵션이 뭐였나요? 이거는 리스트리트가 됐죠 리스트리트. 두 가지 옵션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랍의 옵션은 두 가지죠. 예, 삭제할, 연관된 것을 같이 삭제할 때 쓰는 옵션은 캐스케이드고,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 중이면 삭제하지 않는 옵션은 제한 삭제할 때는 리스트리트를 썼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7번 문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 있는 필수 기능 중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이사소통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통제 기능.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조작 기능이 되겠죠. 2번 정답입니다. 28번에, 프레젠팅이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슬라이드라고. 그렇죠. 2번 정답입니다. 자, 29번에, 에스프레시티에서 반복되고 규칙적인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처리한다. 뭐라고 합니까? 백그로라고. 정답 3 번입니다. 3 0번 SQL의 DML 데이터 조작어에 다가지 않는 거 물어봤죠. Insert, Select, Update, Create. 자, 이 중에서 Create, Create라든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쓰는 거죠. 구조를 변경할 때는 Alter,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Drop. 이세 가지는 다 뭡니까? 이세 가지는 뭐의 옵션이죠? DDL이죠. 데이터 정의어에 속하는 거죠. DDL에 속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Create 이거는 데이터 정의다 라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니까 에, 아래 설명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보니까 The quantity of work 이렇게 되어있죠. quantity of work 컴퓨터 시스템 can process within a given time 네, 컴퓨터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quantity, quantity of work 일의 양이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t h r o p Operating System Central Processing, Turn Aloud Time, 뭐라고 합니까? 수로 o u 이라고 하죠, 수로 o 단위 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그래서 이걸 처리율, 생산률이라고 하죠, 처리율. 여기가 뭐라고 하죠? CPU 성능평가 단위 중에 하나였죠. 하나였죠. The Quarant o w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로 o 잘 보시고요. 32번 문제 보시면, 윈도우 9.8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멀티 유저, 멀티 태스킹 멀티 스케줄링, 멀티 컨트롤. 뭡니까?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뭐라 그래요? 멀티 태스킹 다중 작업이죠. 다중 작업. 멀티 태스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에 윈도우 98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이게 뭐예요? 예, 컴퓨터가, 어, 컴퓨터가 이제 전원을 켜게 되면, 예, 주변 기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식하는 방식이죠. 즉, 이번에 있는 것처럼, 운영체제가 주변 기기를 자동 인식하는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죠. PMP라고 부죠 정답 2번입니다. 34번에 윈도 탐색기에서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겠다. 그럼 우리가 뭐 눌렀나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했죠. 그 다음에 연속된 파일을 선택하려면 2번에 있는 것처럼 s h i f t 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연속된 파일이선택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요. 정답 1번입니다. 35번에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것 같은 기능이 나타나게 하는 단축키. 여러분 윈도우에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에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를 우리가 뭐라고 래요이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죠. 이 바로가기 메뉴를 나타내게 하는 이 단축키는 뭐라는 얘기죠. 키보드에서 Shift F10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Shift F10번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1번이죠. 36번에 윈도우 98에서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에 응용 프로그램 사용하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작업교실이라고 그러죠. 예. 네, 정답 4번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7번. 자, 컴퓨터에게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해주고 사용자에게는 편리한 사용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운영체제, 오프라이팅 시스템, OS라고 그랬죠. 3번 정답입니다. 3 8번에 윈도우 98 찾기 방법에서 특정 파일을 찾고 쓸수 있는 경우가 아고그렇습니다 파일의 형식을 알고 있는 경우, 변경된 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 파일의 작성자를 알고 있는 경우, 파일에 포함된 문자를 알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 있는데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건 뭐죠? 그렇죠. 그 파일의 속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일의 작성자를 가지고는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정답. 39번, 윈도우 98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은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죠. 단편화를 제거하는 거죠. 단편화를 제거해서, 처음에는 자료가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되지만, 사용자가 자료를 뭐,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끊어져서 기억되는 것.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편화. 이 단편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최적화해서 드림되는 프로그램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자, 1번에, 디스크 공간이 확장되어 더 많은 자료가 저장이 된다. 여러분,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한다고 해서 공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공간이 늘어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디스크 정리에 관한 의죠 디스크 정리에 관한 의죠죠 분산 저장기가 있는 파일을 연속된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디스크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디스크의 접근 속도가 빠르게 되죠. 정답은 디스크 조각 모음 결과가 아닌 것은 1번. 용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 1번 용역입니다. 40번, 도스에서 시정한 파일의 이름을 바꾸겠다. 그럼 뭐였습니까? 리네임 했죠? 알리, 알리엔, 리네임. 이름 바꾸기. md는 메이크 디렉토리에서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거고요. x카피는 하이 디렉토리까지복사하는 거고, 체크 디스크는 디스크 검사하는 거죠. 디스크 검사.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1번에 도스에서 내부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찾으라고 랬죠 디스크에 별도의 독립된 파일로 존재한다. 프롬트 프 상에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커맨드 컴 -com 파일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역 장치에 저장되어 있음을 로드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 있죠. 자, 내부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뭐예요? 그렇죠. 디스크의 별도의 독립된 파일로 존재하는 것은 내부 명령어에 관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프 상에서 언제 사용 가능하다. 이게 내부 명령의 정답이죠. 내부 명령어는 커맨드 컴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역 장치에, 예, 보조기역 장치에 있던 내용을 어떻게 하죠? 주격장치 로드에서 쓰는 거죠. 네, 틀렸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네오 명령는 프롬트상에서 프 언제 사용이 가능한 명령어가 되겠죠. 커맨드컵 안 있는 명령화죠. 정답 2번입니다. 42번에 윈도우 구에서 현재 선택된 프로그램의 창을 종료하겠다. 이때는 우리가 뭐 눌렀나요? a l t f 4번 이렇게 누르셔야 되고. 43번에 유닉스 운영체제의 기초가 되는 업어는 뭐였나요? 쓰이어가 되겠죠. 실랭기지. 44번에 현재 작업 디렉터를 나타내게 하는 유닉스 명령화. 뭡니까? PWD가 되겠지. PWD, CD, Kills, Copy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시스템 도구 메뉴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죠. 디스크 검사,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정리, 디스크 포맷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디스크 포맷은 내 컴퓨터라든가 또는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할수 있는 명령어죠. 내 컴퓨터라든가 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할수 있는 명령어죠. 시스템 도구에 있는 명령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보시고 4 6번 다음 문 무슨 설명인가라고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드웨어 시그널 문서 참조해야 되죠. 하드웨어 시너지, 서스펜스, 익스쿠션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든가 뭐 특별한 조절 프로그램을 어떻게 합니까? 예기치 않았던 실행을 조절하기 위해 하드웨어 신호.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인터럽트라고 하죠. 인터럽트. 그래서 컴퓨터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루틴이죠. 인터럽트. 어떻게 유하시라고요 하드웨어 시그널, 하드웨어 시너지, 서스펜스. 예기치 않은 하드위에 신호 이렇게 나타나면 뭐예요? 이기치 그런 일들을 처리하던 루틴을 인터럽터로 했으니까 인터럽트라고보시면 되겠습니다. 4 7번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CPU를 정한 프로세스에게 가장 먼저 CPU를 할당한다 이게 뭐예요? FIF, First in, First out 되겠지 48번 문제 보시면 윈도우 98에서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오래둘 때 사용되는 임시기억장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클립보드 버퍼라고 하죠. 클립보드 버퍼죠. 예, 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9번에, 예, dir 명령 중에서 한 줄에 다섯 개씩 파일 이름이나 디렉토리를 출력하겠다 이럴 때는 어떤 옵션을 쓰셔야 되나요? 그렇죠. dir w라는 옵션을 쓰셔야 되고요. 정답이죠. dir p는 이제 한 화면씩 끊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dir s l a s는 서브 디렉토리까지 출력해주는 명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dir-ad는 이제 디렉토리부터 먼저 보여주자 정답 몇 번? 2번.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겠죠 1번에 신뢰도는 스팀 주조지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렇죠. 2번에 처리능력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그렇죠. 단시간 동안 에 많은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운영체제라고 보셔야죠. 3번에 사용가능도는 사용 가능도는 스템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맞죠? 4번에 응답시간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응답시간은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낮을수록 좋죠. 운영체제가 운영체제가 운영체제의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응답하는 운영체제가 더 좋은 운영체제죠. 정답 4번이죠. 51번에 10mW는 몇대시벨를 해당하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10mW는 뭐예요? 어, 10dB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고, 요거 같이 알아둘 게 뭡니까? 그러면 10W. 10와트, 10W는 이게 보가 됐나요? 10W는 요거는 4 0 d b 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 0와트는 40dB. 이렇게 되는 거죠? 에, 같이 써놓으시고, 이건 암송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W는, 10mW는 10dB. 그 다음에 1 0와트는보다 40dB.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DTE와 t c 접속 규격이 관한 것이 아닌가? 데이터 단말 장치와 데이터 회선 접속 장치의 규격 어떻게 우리가 외웠나요? 기전절 기전절 이렇게 외웠으니까 3번에 통신적 특성이 답이었고 53번에 다음 중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하는 오류의 검출과 재전송 등을 주로 수행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중화 장치, 통신 제어 장치, 회선 중단 장치, 전화 교환 장치 뭡니까? 통신 제어 장치가 되겠죠. 네, 2번 정답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h d l c 프레임을 구성하는 순서로 올바른 거. 예요 앞뒤에 플래그가 있고 어떻게 열어갈죠 주제 정검 이렇게 열어갈죠. 주제 정검, 주제 정, 이죠? 그렇죠? 주제 정검 이렇게 열었으니까 주 주제 정검. 네, 이번에 알려주냐. 앞뒤 플래그가 있고. 주제 점검. 주제 점검이 있는 몇 번? 2번을 전달해 주시겠군요그 다음에 55번. 통신 시스템의 작업 중에서 내부 작업에 해당하는 것. 내부 작업은 뭐죠? 열작업이었죠 충격성 작업은 기계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56번. 랜의 근거리 통신망이죠. 이 근거리 통신망. 랜의 표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잘못 찾지어진거 이렇게 물어봤죠. 1번에 IE802.2. 이 원래 이제 루저링크제요 그다음에 2번에 IE802.3 CSMA/CD 방식. 3번에 IE802.5 토콜 링 방식. 4번에 IE802.10 무선 랜에 관한 게 정답이 되는데 잘못 짝지어져서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라고요 예, 4번이 답이고요. 예, 4번의 IE802.10은 802.10은 무선 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랜, 근거리통신망과 맨, 도시권 정보통신망의 구원을 담당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적어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을 4번, 이렇게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뭐 하죠. 57번, 렌의 구성 요소가 관리가 뭔가 그렇습니다. 브리지, 전송 매체, 라우터, 모델 이렇게 있는데, 렌은 근거리통신망이죠. 근거리통신망을 같이 연결할 때, 예, 브리지, 뭐, 그 다음에 최저 균률을 찾아갈 때하는 라우터, 전송매체를 어떻게 피, 필요하죠? 모뎀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뭐, 변복자 장치인 모뎀은 넌 랜의 구성에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 단말 장치라고 그죠 1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59번에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사용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수 있는 뉴미디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라고 하죠 ip tv 는 인터넷 tv 고 블루투스는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디지털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이고 이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정답을 해서 몇번2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 유상변주를 하는 동기식 변복적의 변조 속도가 1200이고 보 DBBT를 이용한다 그러면 통신 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비트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1을 곱했죠. 1비트. 그러면 이제 1을 곱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 b i t 다 DBBT다 그러면 2를 곱했고 그다음에 3비트의 미는 뭡니까 3비트의 경우는 이제 3비트의 는 3을 곱했고 그다음에 4비트의 경우는 4를 곱했죠. 그래서 d b i t 니까 예, 보에다 2를 곱하게 되면 통신속도가 나오니까 1천0비에다 2를 곱한 뭡니까 2400 답을 이렇게 보시게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 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비트 1비트 디비트 3비트 쿼비트 예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비트 디비트 3비트 쿼비트 차례대로 예술을 곱해준다고요 예, 차례대로 2 곱하기 1 통신속도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곱하기 뭡니까 2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3이고 나는 이제 뭐 있나요 곱하기 4, 이렇게 하게 되면, 통신속도 단위가 되는 거죠.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